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6월 30일, 어, 어느새 2020년을 절반을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날인데요. 어,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 올 6월달은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달이 6월이기도 합니다. 어, 작년 어, 3월에 이렇게 막 유튜브를 어, 혼자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이런 그 내용으로 연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 그리고 제대로 영상을 올렸던 건 아마 6월부터 영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어느새 그게 1년이라는 세월이 사였고 어, 어제 날짜로 2020년 6월 29일자로 초롱부동산 초롱소장 유튜브가 어, 구독자를 만 명을 넘겼어요. 어제 날짜로 오늘 이제 오늘 현재 구독자 분들이 몇 분인가 하면 지금 이 순간 만 70명 이네요 오늘 이 순간에 어 최근엔 바빠서 자주 좀 유튜브 내용을 올려 드리지도 못한게 많은데 어제 기대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아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고 어 그렇게 해주고 계심을 많이 느낍니다 어 그러다 보니 어 초기에는 구독자 분이 이렇게 별로 많지 않을 때는 전화나 문자를 주셔도 굉장히 나름 좀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 드릴 시간도 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문자나 전화에 답변 드릴 시간도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은 왜냐 제가 유튜브만 하고 있는 그런 뭐 사람의 입장이 있다 하면 굉장히 또뭐그답 드리고 하는게 원활하고 좀 수월할 텐데 현업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짬짬이 상담을 하고 전화를 받고 문자에 답변을 드리고 해야 되다 보니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초롱소장은뭐 문자 드려도 답도 안 주시네요 어 이렇게 섭섭하게 여기기 쉬운데도 어 그냥 바쁜갑다 막 이렇게 여겨 주시고 또너그러이 넘어가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건 답을 드리고 싶어도 제가 몰라서 답못 드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너무 이렇게 전문가여야지만이 답을 드릴 그런 내용의 질문들도 꽤 많이 있으시고 오히려 세무사님도 이런 답은 어려워 하시겠다 그런 질문들도 많고 어 그리고 도전법을 어 직접 이렇게 관장을 하고 관에서 이 일을 맡아 일을 보시는 공무원들도 이 답변은 섣불리 못 드리겠다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한테 저는 그냥 일개 중개사 그냥 공인중개사고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소장일 뿐이기 때문에 자칫 답을 잘못 드렸다가는 어또 엉터리 답은 안 드리는 것만 더 못할 만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아예 답을 안 드리는 거는 제 실력이 모자라서 답을 못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음, 최근에는 이제 구독자가 보통 한만명 정도 되면 제가 처음 유튜브를 할 때는 그랬습니다. 처음에 목표는 와 구독자 천명이 언제 돼서 유튜브에 광고가 붙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어, 좀 기다려졌었어요. 어 그러다가 어, 드디어 이제 천명이 되었었어요 천명이 되고 나니 어,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제 5초 지나면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이 붙었었고요 어, 그러다 보니 어, 이렇게 고에 광고가 붙고 나서 그 다음 달그 다음 달 이렇게 되니까 꼬박꼬박 달러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제 소득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천명될 때 소득이 이 정도 되니까 천명대 소득이 대략 제일 첫 그게 183불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자고 하면 어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구독하시는 분들이 한만명 정도가 되면 그러면 뭐 10배 정도 183불에 10배 정도 하면 1830불 음,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200만원 정도는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단순하게 근데 뭐 구독자 1000명일 때 처음 들어왔던 그 수입이나 구독자 1 0 만명일 때의 수입이나 뭐 그닥 그렇게 차이가 안나요 어, 처음에는 제가 꼬박꼬박 하루에 1영상을 올리려고 애를 썼었고 지금은 많이 올려봤자 일주일에 영상이 정말 한두개가 다거든요 시간이 너무 허락이 안 돼서 그런 그것도 있겠죠 음 그러다 보니 또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 어떤 그게 있냐면 아 함부로 영상을 올려서는 안되겠다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처음 구독 유튜브를 처음 할 때는 어, 뭐 이런거 저런거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제 마음대로 다 올렸었어요 뭐 왜냐 올려도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입지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구독자분 이 만명이라는 이 숫자는, 어,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기려면 여기에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구독자 만명을 들고 뭐 초롱소장 뭐 그렇게 감동을 해가 뭐이 유튜브 영상까지 찍나. 그러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만명이 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같이 공인처럼 살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지 말고 제대로 살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도 함부로 아무거나 올리지 말고 한쪽에 치우친 걸 올리지도 말고 공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유튜브를 늘 운영하고 관리하라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어, 오늘도 이 유튜브 때문에 어, 고등학교, 이제, 동창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었어요. 어, 이선아, 니가 이렇게 바뀌었는 줄 몰랐다. 너무, 정말로, 어떻게 부동산에 그렇게 그게 돼있노? 어, 이런 전화나 이런 게 너무 많고요 어, 그리고 벌써 십몇년 전에 이렇게 다녔던 롯데, 그, 사직 동네, 아, 동네, 롯, 동네, 롯데 백화점. 그, 이제 수영장에 새벽 이제 6시부터 이렇게 수영을 다녔던 또그 남자 사장님이 계세요. 새벽에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얼굴이 너무 아는 얼굴 같은데 부동산을 할 리는 없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클릭을 해봤더니 목소리가 딱제 목소리더래요. <웃음> 그래서 오늘 찾아오셨더라고요. <웃음> 오셔가지고 괜찮은 물건 있으면 조금 소개도 해줘봐 이제 이러면서 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가웠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거의 뭐한 42년 만에 고등학교 때 그냥 오빠 오빠 이러면서 쫓아다니던 그런 오빠도 유튜브를 보고 어 이렇게 전화번호가 이제 제가 오픈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전화가 이제 왔었었고 너무너무 반가웠었고요. 음이것처럼어 살아온 그삶 자체가 마치 투명 유리처럼 내 안을 겉과 속이 다르게 살 수가 없고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면서 그야말로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입지가 구독자 만명이 주는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만명이 주는 뉘앙스예요. 이건 정말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데요. 뭐 유튜브라는 게 돈을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유튜브를 제가 영상을 안 올려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달에 받았던 그한 20만원 전후의그 돈은 내가 받기 싫다 해서 안 들어오는 돈도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인쇄수입처럼 제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어뭐 어떤 그런 그게 참 재미있기도 하고요 어, 그 돈은 달러로 제가 통장에 모으는데 안 쓰고 계속 다 모으고 있거든요 그 돈을 모아서 이제 나중에 어, 여행을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 유튜브를 하면서 지금또 이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어, 앞으로 과연 내가 또 어떤 영상들을 올리는 게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목표를 했던 거는, 어, 대학도 이제 부동산을 전공을 하고, 어, 그리고 간간히 주변에서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 이제 강의 요청들을 간간히 받을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사실은 그건 다 제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다 거절을 했고, 뭐잘 났든 못 났든, 어, 제가 그래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은 어, 초롱부동산이 초롱소장 유튜브에 와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그냥 공짜로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냥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 짧지만 제 아는 거는, 아는 거는 모르는 거는 또다 보태서 주변에 어뭐 교수님들한테 여쭙고 보태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더라도 그냥 제 유튜브 안에서만 저는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일이 바쁘기 때문에 주변에 뭐 강의를 하러 가고 할 그런 짬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그릇도 못 되고 그만큼 많이 알고 있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간간히 이제 아는 만큼 유튜브에는 다 오픈해서 올려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계획은 아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학 석사를 또다 마치고 어, 박사까지 다 욕심껏 마무리를 하면 또 기회가 되면 어떤 그런 대학 강단 이라든지 뭐 이렇게 혹시 설 수도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결론은 전혀 이제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요아이 모든 걸 그냥 특정 몇 분을 몇 명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강의하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손쉽게 와서 들을 수 있는 이 유튜브 안에 제대로된 아는 지식을 정리해서 올려 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학 강의를 할 때도 그 돈을 바라고 교수님들이 하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또 어떤 보람 이라든지 어, 그리고 뭐 후세에 좀 이렇게 어, 유익을 끼치는 그런 걸 생각하고 다들 저는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식 교수님이 아닌 겸임 교수님 정도의 그런 그거는 어, 그렇게 그 대가가 생계를 다 해결할 만큼 그런 큰 돈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어떤 그런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강의들을 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솟는 에너지와 그 열정을 그냥 유튜브 안에서 솟는 게 저는 더 옳은 방향이라고 지금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생각의 정리를 그래서 너무 이제 뭐하기다는데 보낼 내 그런 시간을 그냥 허비 안하기로 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부경대학교의 그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석사 과정에 수업 받은 거를 접었습니다 그냥 기말고사를 안쳤고요 깨끗하게 딱 접었습니다 <웃음> 그리고 거기에 보내는 그 시간을 실무에 실제적으로 더 배울 수 있는 그거는 두배세 배를 제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유료 강의들을 배우러 다니고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배우고 있는 그 강의는 그 지승엽 그 상가 그 교수님 수업을 지금 10주 과정으로 제가 배우러 다니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익하고 실무에 정말로 도움되는 그런 강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업을 두주 진행을 했는데 한 주를 들었어요. 한 주는 너무 바빠가못 갔었고 그리고 집에서 교재를 쭉 읽어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강의가. 그런 강의를 찾아서 듣고 그 다음에 뭐 장정섭 교수님의 그동안 세문화, 뭐 재개발 이런 강의를 쭉 들어왔었는데 몇번 반복을 해서 들었었습니다. 그 교수님 강의는. 제 유튜브에 올린 그 영상들이 그 장정섭 교수님의 강의가 굉장히 그 밑받침이 되어 있고 발판이 되어 있어요 물론 동의대학교에서 부동산 그 학사를 따면서 수업했던 것도 발판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들었던 그 강의들 아 이런 강의를 좀더 내가 더 찾아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어, 앞으로도 이런 좋은 강의들이 있으면 실제 돈을 다 내고 유료로 들으러 다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답이다라고 하는 어, 사답 그 부동산 그 중개인들의 그 협동조합이 있어요. 어, 거기에 이제 정민호 교수님이 어, 재개발 세무 뭐 부가세를 포, 그 포함한 또 상가 도로 토지 뭐 굉장히 많은 분야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는 LBA 36기를 마쳤는데 그 36기를 마지막으로 그 LBA 법률 중개사 수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수업은 다 없어졌거든요. 그 수업을 부산 파트를 이제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계신 분이. 정민호 교수님이세요 어, 지금도 뭐 37기 38기 계속 부산쪽만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 기회가 되면 그 수업도 굉장히 반복해서 듣고 싶은 그런 깊이 있는 수업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럴 짬이 안나고 어, 또 제가 그렇게 수업을 했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어, 중개사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또좀더 전문가다운 그런 영역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하시고 이런 분들께는 강력하게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강의입니다 전화 주시면 그 수업 그 커리큘럼 이라든지 그런 건 제가 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업들을 해왔고 배워야 뭔가 남에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제 그릇이 제 나이쯤 되면 열번 들어도 열한 번을안 들으면 열번 들은 게 머리에서 다 증발하고 없어져요 정말로 어, 유튜브에 올릴 때는 다 정확하게 알고 배운 걸 머리에서 잊어버리기 전에 다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자꾸 바뀌고 있고 이런 상황에 한참 지나서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하면 답변을 못 드릴 때가 허다합니다 제가 그러면 제가 성의가 없어서 답변을 안 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다 까먹은 거예요 <웃음> 그것도 제 나이 되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음, 그리고 어쨌거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부산 지역에 지금은 제가 초롱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51 목골역 4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네이버 지도에 미터를 재면 8 8미터 거리에 있어요 4번 출구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나오시면 바로 보이거든요 제가 이걸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거제동에 아직도 있는 줄 아세요 지나간 동영상을 들으시고 그때는 거제 이 구역에 있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겠죠 거기 계신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어쨌거나 지금도 현장에 현업에서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소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굉장히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부산 지역에 웬만한 재개발, 재건축은 다지급을 합니다. 다지급을 하고 모르는 뭐 물건을 찾으신다. 그러면 찾아서라도 다 찾아드리고 또 그리고 각 구역에 굉장히 신뢰관계가 쌓여있는 소장들이 다 계세요. 그냥 제 마음처럼 똑같이 일을 하는 그런 소장들이 다 계시고 저도 그쪽에 다 물건을 드리고 또그 사람들도 다 저한테 주시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그 물건을 그대로를 다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주실 때 제가 이 구역은 권하지 않습니다. 여긴 더 기다리세요. 아니면 여기는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잘라버리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런데는 얼마든지 들어 뭐 가시려면 가시면 되는데 이제 나중을 생각해서 제 나름 그래도 분석하고 공부했던 그런 그거에 아 여기는... 쉽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빠져나올 때는 생각처럼 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데는 제 견해를 그냥 그대로 말씀 은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투자는 본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다또더 야무지게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그래도 전화를 주셨을 때는 조언을 구하려고 전화를 주신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또 제가 산다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오픈해서 상담을 드릴 때가 많고요 그러면 걸러서 그냥 본인의 어떤 그 의중에 맞게 걸러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음, 그리고 부산에 지금 웬만한 지역은 자금들이 너무 덩치가 커서 쉽게 만만하게 들어가기가 또참 마땅찮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 그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전화로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 걸립니다 제 전화가 전화 해보시면 알아요 하루종일 통화 중이다 보니 어쩌다 이제 전화 연결이 또 됐잖아요 그럴 때는 전화로 부산천역을 그냥 소양님 어느 재개발 구역을 들어갈까요 그냥 하나 딱 정해주세요 그런 건 제가 답을 못 드려요 전화로 더구나 한마디로 찍어달라는 식의 전화에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제가 그런 부분은 책임을 질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현장에 있는 재개발 소장으로서 뭐 이런저런 조언들은 드리지만 전화로 다 끝내려고 하면 끝내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어, 그런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어, 전국에 그 부동산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이 실제로 제 구독자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고 전화나 뭐또 문자로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많으신데 그거를 전화나 뭐 이렇게 너무 그걸로 이렇게 한방에 답을 다 얻어가려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소장님들이시라 하면 조금은 이렇게 뭐전화해지는 이런거를 조금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실제로 쟤또 현업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실제로 고객이 되실 분들이 전나 연결이 될 그런 기회가 조금 더 많지 않겠나 싶고 그래 주셨으면 하는 거는 솔직한 제 그냥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아니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답을 드릴 거고요. 알지 못하는 부분은 그냥 아예 저절로 생 까집니다 아는게 <웃음> 없기 때문에 답이 안 온다 초롱소장 모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는 거는 다 답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이해를 또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어, 어쨌그나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개설은 2011년도 쯤에 해난것 같더라고요 호기심에 제가 유튜브를 열어놨었고 제대로 한 거는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생각외로 많이 아껴 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만명이 넘는 어 이런 그 구독을 눌러 주신 분들이 계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 아는 거는 유튜브 안에 다퍼 드리려고 아예 작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강의하는 강의장이라 생각하고 어 제가 어디 가서 뭐어 이렇게 제 그거를 풀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라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 아는 건다 올려 드리려고 하는데 답못 드리는 거는 초롱소장 한계가 거기까지라 하고 그냥 여겨주시면 되겠고요. 점점점점 저도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튜브 올릴 때는 벌써 1년 전 아닙니까. 그때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쨈에 지금보다는 풋풋해요. <웃음> 어, 아마 지금보다 1년 뒤에 보면 더 주름도 늘어 있을 거고 더 나이도 들어 있을 거라서 그때 가면 오늘이 또 젊었다 하겠지만 음,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만명 구독자 분이 되어 주신 그 기념으로 이렇게 얼굴을 긴 얼굴을 이래 얼굴을 내놓고 하는데요 큰 TV 화면에서 제 얼굴 보지 마세요 <웃음> 너무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기퉁에 조그맣게 가지고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유튜브를 찍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름 들 보이라고 <웃음> 그도 많이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힘내가지고 더막 열심히 있는 거 없는 거다 그냥 어, 퍼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힘 닿는 데까지. 어, 오늘 이렇게 제목을 음, 초롱부동산 초롱소장 유튜버 구독자님이 어느새 만명을 넘겼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